태풍 무이파의 경로가 중국 해안을 따라 산둥반도 쪽을 향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4호 태풍 남마돌이 발생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타이완 타이베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무이파는 앞으로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이번 주 후반쯤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오전 발생한 무르복도 일본 도쿄 동쪽반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여 직접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두 태풍 사이에서 발달하고 있는 열대저압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열대 저압부는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무이파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이 고기압 경계를 정할 수 있다. 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 동양까지 확장하면 열대 저압부는 북상하면서 대한해협으로 향할 수 있다. 남마돌은 2016년 유네스코 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된 미크로네시아 유일의 유적지 이름이다. 한편 무이파가 북위 30도선을 넘는 오는 14일에서 15일 사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하지만 무이파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이파가 유입시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우리나라 기존 건조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를 만들어 1 0에서 14일 제주 등에 비를 내리겠다. 1 0에서 1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에서 10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20 이상, 전남 전북 서해안 충남 서해안 서해도 14일 10에서 50, 충청 내륙 전북 내륙 경남과 인천 경기 서해안 14일 5에서 30, 경북과 서울 경기 내륙 강원 영동 5 내외다. 우리나라 남쪽 먼 해상에는 현재 세계의 열대 소용돌이가 발생해 있습니다. 두 개의 태풍과 한 개의 열대저압부입니다그중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을 향하고 13호 태풍 무료복도 일본 동쪽 해상을 향해 진출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태풍의 직접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두 태풍 사이에서 발달하고 있는 열대저압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될 전망인데 주말 이후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 부근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14호 태풍의 발생 여부와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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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거나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무이파 간접 영향 뒤에는 14호 태풍 남마돌의 발생과 진로에 따라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일 걸로 보인다며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 MUIFA와 제13호 태풍 무르복 m r r b o k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제14호 태풍 남마돌 NANMA-DOL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3회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태풍 무이파는 타이완 타이베이 동쪽 약260 해상에서 시속8로 북극 동진하고 있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 6 5헥토파스칼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250, 최대 풍속은 초속 37m 시속 133로 강단계다. 무이파는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오는 15일에는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태풍 무르보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2 6 1 0원 바다에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에는 영향이 없겠다. 다만 기상청은 제26호 열대저압부가 24시간 이내에 14호 태풍 남마돌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대저압부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130해상에서 북진 중으로 태풍으로 발달한 후인 18일 오전 3시에는 오키나와 북북 동쪽 약 270해상을 지나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동쪽의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할 경우 오는 주말에는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 방향으로 태풍의 진로가 잡힐 수도 있다. 다만 기상청은 남마도에 대해 태풍 무이파의 북상 속도에 따라서 북상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이파의 간접 영향을 받아 이날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오늘부터 14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는 30에서 100, 제주산지 등 많은 곳은 12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남권과 서해도 14일 은 10에서 50,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 경남 서부와 인천 경기 서해안 14일 은 5에서 30, 경북권과 서울 경기 내륙, 강원 영동 14일 은5내외 비가 내리겠다.